네. 그 다음엔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서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절에는 과거 완료를 쓰고, 이미 일어난 일이 과거고, 주절에는 과거를 써서, 현재, 결과가 현재에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not be regretful. 하면, I had studied는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후회하지 않을텐데 그러니까 과거의 일과 지금의 일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쉽죠. 네. 이쪽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 준하는 공식에 맞추고 이쪽은 과정법 과거에 맞는 걸 맞추면 혼합인거지. 네. 그러니까 만약 바꾼다면 과거에 공부 열심히 안해서 지금 후회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as I didn't study harder I am regretfu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다른, 음, 가정법에서 공부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이제 가정법 다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문에. If t e were e n o u water. 이런 게 있다. 그랬을 때, 이게 수고야. 수고처럼 외워주세요. 물이 없다면, 예. 이게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수 없을 텐데. 자 물이 없다면 아까 if가 생략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 동사가 주 앞으로 도치가 되죠 so, were in not for water 똑같아요 없다면 여기 콤마 네, 없다면 이 영어로 또 전체사로 바꾸면 without이나 but for가 있어요 so, without water but for water 다 없다면 이게 없다면 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가 이게 couldn't 또는 wouldn't 이런 식으로 가정법의 조동사를 썼다는 거지 주절에 없다면. 그러면 없었다면은 고급도 하나 더 나가서 head 피피한 배죠. So if it had not been for water. If it had not been for water. 물이 없었다면. 그래서 요게 수고로 뭐뭐가 없었다면이에요. 그러면 if가 어이이시 아니야. 못 하나 났다. If죠. So if가 없다면. 예. Yeah, had it not been for water. Had it not been for water. 예. Yeah, 만약 공기가 없었다면. Had it not been for air 이렇게 되겠죠. Make good a n 여기도 이제 과거 완료 맞춘 건데 똑같아요 without이나 b u f 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선생님 이게 없다면인지없었다면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이 뒤를 보면 알죠? 네, 여기를 보고서 얘를 실제로 맞추는 거지 네, 그래서 얘는 없다면 얘는 없었다면 여기도 것. 아 목이 아프다 네그 다음에 좀만 더 합시다 가정법 이제 미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추가로 공부해 주는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조건절에 should를 쓰고 war2를 써요 아까 war가 아니라 war2 should나 war2를 쓰면 그럴 리는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0.0년에는 1%의 가능성을 두고 만약에 내일 아니 뭐 하늘이 무너진다면 만약에 내일 지금 여름인데 비가 온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말하는 사람이 그 주관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누구는 100%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누구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예,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도 또 만에 하나라도 뭐 한다면 이런 의미로 or 월투나 s h 슈드를 쓴다. or 그러니까 월투는 두 개는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얘는 100%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거예요 0.0001% It might be the end of the 세상이 끝이 될텐데 세계 종말이 올텐데 이런 의미로 월트나 슈드는 해석만 잘하면 되겠다 그죠 네그 다음이 이제 진짜 중요한 또 약간 가정법이 남아있는데 IUC 가정법이나 AS IF 가정법이라고 불러요 영어치은 IUC는 나는 몸을 소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뭐뭐라면, 좋을 텐데. 과거일 때는, 뭐뭐였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래서 I wish, 이게 대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절로. I wish that, I wish that 이렇게 가는데, 대선이 가능하니까. I wish I were g o o 내가 노래를 잘 한다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지. I wish I had been g o 이거는 과거에 노래를 잘했더라면 지금 좋겠다. 이거죠 I wish는 그 시점이야. 과거로 돌아갔어. 과거 속에서, 그때 노래를 잘, 잘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과거 시점에서 그 이전에, 더 과거에, 그, 그 시점보다 더 과거에서 그 옛날에 노래를 잘 했다면 그때 당시 좋았을 텐데. 이런 거죠. 예, 이게, 여기가 위시일 때는 여기가 가정법이 온다라는 걸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예, 과거가 오면 과거로, 그러니까 현재로 해석하고, 과거 완료가 오면 과거로 해석하고. as if는 뜻이 마치 인 것처럼, 이런 뜻인데, 예, 그거는 어떤 것처럼, 이거죠. 예를 들면, 예문을 보면, 예, 역시, he talks, 앞에 어떤 행동, 이게 주절이 이건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as if he saw the movie, 영화를 본 것처럼. 안 봐놓고, 그냥 봤던 것처럼. 안 봤다. 이게죠. 여기는 지금 안 보는 거고, 이거는 그때 안 봤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행동을, 지금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죠. 이거는 말을 그때 했어. 마치 그때 봐, 본 것처럼 말했고 그 이전에 봤던 것처럼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절이니까 주절 동사는 직설이고요. as if 이 뒤가 가정법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현재로 해석하고 이거는 과거로 해석하고 이거는 과거죠. 과거 여기가 과거니까 그때 당시 본 것처럼 이거는 그 이전에 봤던 것처럼. 네, 라면 좋을 텐데 부모처럼 한다. 이렇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수거처럼다 외워둬야 합니다 여기가 다 조동사의 과거형 이에요 네 요거는 과거형은 아니지만 과거형에 해피피가 왔어 뭐할 수도 있었을텐데 였을지도 모르는데 했어야 했는데 안했어 숙제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어 똑같은게 어쭈추 해피피가 있어요 했어야 되는데 안했어 네, 머스트 해피피는였음에 틀림없다 캔나트 해피피피는 였을리가 없다 이거는 네, 추측에 대한 이건 부정이고 이거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네, 그래서 요거 수거처럼 반드시 필기해서 외워둬야 됩니다 나중에 물어볼거야 물론 추거